그렇 되고, 그리고 금속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는가 벌어진, 플러스로 대전된다. 그렇군요. 대전. 그리고 대전체와 손가락을, 대전체 손가락을 동시에 멀리 쳤을때 금속판과 금속박에가 뛰는 전개는 플러스. 검정 이나 어떤 변화가 생는가 플러스. 근데 진짜? 그 이거 그냥, 더 그냥 만약에 이 상황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게 지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플러스로 대전된 거예요아 그래요? 아, 이거 꿀팁이네요 아 아니, 진짜 완전 속사으로 너무 멋져요 플러스 전기에 대전된 에보나이트를 막기에 대전되지 않은 검성 위에 금속반에 가까이 하였더니 금속반이 벌어졌다 이, 사, 이 상태에서 금속반에 손가락 접시되어서 나이동하을 볼게요 원래 이 상태는 플러스 전자로 대전되가지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아니 올라 올오고 올라와, 플러스만 남아서 이렇게 벌어진 상황인데, 네. 이예 이 손가락이 이렇게 준 거예요 전자를, 네. 전자를 주면 다 마이너스를 대전 될거 아니에요, 네. 아, 마이너스를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를 되돌될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성용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